투데이 미닛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인 백신 의무화 접종 지침이 지난 14일 잠정 중단된 이후 22일 열린 재판에서 결국 이번 중단 조치를 철회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뉴욕시에 소속돼 있는 모든 교사와 의료진, 공무원들은 오는 27일까지 최소 백신 1회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뉴욕주 공무원 관련 재판은 연기됐습니다. MTA가 지난해 9월부터 마스크 미 착용자에게 50달러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최근 전철의 마스크 착용률이 여전히 87%에 머물자 앞으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에게는 소환장을 발부한다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승객들에게 배포된 마스크만 2만 5천 개 이상입니다. 모더나와 파이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제조 기술을 나누라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모더나와 파이자에게 합작회사를 설립해 계약 업체들의 백신 기술 면허를 나누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파이자는 기술 이전 대신 백신 5억 회분을 이윤 없는 가격에 내어주는 조건으로 협상을 한 반면 모더나와의 협상은 아직 소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화를 미 주류사회에 알리기 위한 2021 코리안 페스티벌 행사가 오는 10월 24일 맨하튼 유니언스퀘어에서 열립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푸짐한 한식 먹거리와 풍부한 볼거리 등 한국 장터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접근과 이용이 금지된 옐로스턴 국립공원의 온천 지역에서 한인 커플이 자신들의 개두 마리를 씻기는 불법 행위를 저질러 소셜미디어상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지정된 산책로를 벗어나 자신 뿐 아니라 반려동물까지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미닛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투데이 미닛 오늘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4일이었죠 맨하튼에 있는 뉴욕주 대법원이 뉴욕시의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시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에 대해서 우선 잠정 좀 보류 좀 해라.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그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이 있기 전까지 우선 잠정 보류해라. 이게 전면적으로 중단된 재판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지만 그래서 이제 22일 법원의 재판이 열릴 때까지는 뉴욕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 시행이 잠정 중단됐었죠. 그리고 마침내 22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어, 이날 오후에 열렸는데요. 어, 법원이 뭐라고 판결을 했냐. 당신제 드블라주 시장이 굉장히 자신 있어 했죠 이번 잠정 중단 조치 그리고 22일까지 잠정 중단했다는 라건 굉장히 좋은 사인이다. 뉴욕시가 여기서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드블라주 시장의 예상에 따라 법원이 백신 접종 의무화 잠정 중단 조치를 기각했습니다. 철회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뉴욕시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사와 의료진 공무원들은 27일부터 백신 접종을 반드시 해야 하고 하지 않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노조 측에서 제기한 소송이 기각이 됐다라는 거죠 원래 이제 9월 27일부터는 모든 공무원들을 백신접종 의무화해라 라는게 뉴욕시의 이제 조치였거든요 지침이었고 근데 이제 이게 원래대로 시행해 시향하게 됐습니다. 어, 당시에 뉴욕주 공무원과 의료진들이 낸 소송도 이제 재판까지 잠단, 잠시 중단해라 라는 명령이 있었는데요. 뉴욕주 관련 재판도 22일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다시 열리게 될지는 아직으로서는 알수 없는데 뭐 이번에 뉴욕시에서 이렇게까지 판결이 난걸 보면 뉴욕주도 역시 같은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이날 이제 재판에서 뉴욕시 공무원, 뉴욕시 측, 그리고 노조 측 아주 날성 공방이 재판 과정에서 있었고요. 하지만 판사는 결국 뉴욕시에 손을 들어준 거죠. 어, 앞으로, 그래서 뉴욕주나 시 모두 아마 이제 교사, 의료진, 공무원들 다 반드시 백신 접종을 해야 하고요. 이거 만약 거부할 경우에 뭐 1년간 무급 휴가를 가거나 아예 일을 그만둬야 됩니다. 퇴직금 받고 난 퇴직할래라고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제 의료상 또 종교상의 이유로 백신을 접종 못하는 사람들은 그거 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가능합니다. 이거 가능한데 이런 의료상 종교적 이유 아니고서 거부하는 경우는 뭐, 무고휴가를 가든가 아니면 일을 그만두든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MTA가 이제 이 9월 23일부터 뉴욕시 대중교통 이용자들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좀 강화했습니다. 어, 왜냐하면 MTA가 사실 지난 9월부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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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13% 마스크를 쓰고, 쓰고 다니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버스는 한 94%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통근 열차는 90% 정도인데, 이제 전출이 굉장히 낮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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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전세계가 뭐라고 그러냐면 백신 제조 공법을 공유해라 그러니까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것만이 전세계가 살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세계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안돼 우리 거야 이러고 딱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요 모더나나파이자 측에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백신 기술 풀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거 제조할 수 있게 해서 그냥 그파이자가 그냥 얼마나 나눠 주는지 말고 기술 공유해 가지고 좀전 세계 사람들이 백신 맞을 수 있게 해라. 이것도 계속해서 어 바이든 정부가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바이든 정부가 얼마 전에 비공개적으로 이제 파이자하고 모더나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둘이서 합작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해 가지고 이 합작 회사를 통해서 이제 계약 업체들 본인들과 하는 계약 업체들한테 백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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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한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맨하튼 3 2가에 이제 코리안타운이 있거든요 거기 32가를 중심으로 코리안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그리고 코리안 퍼레이드도 열려요 그러니까 맨하튼 그 중심 그게 오해 비뉴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죠 한국, 한복 입고 뭐 전통 의상 입고 나와서 전통 놀이 보여주고 이런 코리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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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안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생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유니온 스퀘어에서 한 번도 한인 관련한 행사가 열린 적이 없죠.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네, 10월 24일 뭐 물론 추석이 한참 지난 때지만 24일에 유니온 스퀘어에서 어2021 코리안 페스티벌 행사가 열립니다. 네, 뉴욕 한인회가 이제 주최를 해서 열리는 건데요. 어 이번에는 이제 뭐 당연히 한국의 음식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식들 뭐 먹거리 그리고 이제 복고, 뭐 여러 가지 공연들도 하겠죠. 그리고 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이제 어디 시골 장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 유니스케에서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내부에 홍보 부스가 한 40여 개가 설치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한 한국 음식 뭐 갈비, 파전, 불고기, 꼬치구이, 뭐 한국 요리가 이제 보이고 그다음에 K팝 공연, 전통 문화 공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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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한번 가보시고 다주에 계신 분들도 한번 구경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자랑스러운 한국을 알리는 행사가 있는 반면에 이번에는 이 미국에서 참 한국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 로스톤그 국립공원 혹시 가보셨어요? 저는 가본 적 가본 적 있는데 여기 가면 이제 그 국립공원 안에 관광지가 있어서 그 안에 보면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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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동영상을 들어보면 한국말이 들려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아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단번에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지금 이게 지난 14일에 벌어졌던 일이라고 하고요. 옐로스톤 공원 내에 파이어홀 레이크라는 곳인데 이 주변 온천수에서 이제 개를 두 마리를 막 씻기는 장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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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 싫어합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도 싫어하죠. 이거는 전국전 세계적인 얘기긴 하지만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반려동물을 배려하지 않은 그런 행동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좀 신나는 소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메가밀리언 로터리 당첨 티켓이 지난 화요일 밤에 뉴욕시 48가에 메나튼4 8가 위치한 어, 프론토 피자 가게에서 팔렸습니다. 당첨금이 무려 4억 3천 0백만 달러. 뉴욕시 메나탄에서 역사상 당첨된 금액 중에 가장 크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거기다가 이게 이번 그 메가밀리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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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된 금액 중에 크다고 하니까 뉴욕시에서 화제죠. 사실 그그뭐 그 복권 관련해서 이렇게 당첨자가 나오면 뉴저지나 이런 곳, 그 다음에 뉴욕 퀸지나 뭐 이런 곳에서는 가끔 당첨자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맨하튼에서 나왔던 소식은 근래 들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어, 복권 당첨자가 맨하튼에서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투데이 미닛 오늘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